안녕하세요. 우마입니다. 오늘 하루 한 개의 인요가에서는 반나비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세 중에 하나이고 다리의 뒷면, 허리와 옆구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자세입니다. 매트에 앉아서 오른다리를 앞으로 펴고 왼무릎을 옆으로 접습니다. 이때 다리 각도는 90도보다 조금 더 넓게 하고 뻗어놓은 오른 다리를 향해 몸을 숙여서 내려갑니다. 오른 허벅지 뒷면 너무 당겨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기 어려우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제가 사진을 첨부해 놓은 것처럼 오른 무릎 아래 담요 로를 받쳐서 자세를 이어나가 보시면 됩니다. 숨은 저절로 마시고 저절로 내쉬지게 하면서 힘을 주거나 몸을 뻗어내려 노력하지 않고 느슨하게 몸통이 흘러내리게 둡니다. 이때 등이 둥그렇게 말리고 왼쪽 옆구리가 휘어지면서 등 뒤의 근막과 왼쪽 옆구리의 피부 근육이 늘어나는 것이 느껴집니다. 다리도 힘을 줘서 펴려고 노력하지 않고 무릎이 조금 구부러지면 구부러지는 대로 오른쪽 발이 안이나 밖으로 떨어진다면 안 밖으로 돌아가는 대로 두면서 머물러 봅니다. 주로 오른쪽 다리의 뒷면에서 자극을 느낄 테지만 허벅지 안쪽이 타이트 하신 분들은 오른 허벅지나 왼쪽 허벅지 안쪽에서도 자극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고개는 가능하면 힘을 풀어서 바닥으로 툭 떨어뜨려 보고 고개를 툭 떨궜을 때 목이 많이 뻐근하다면 이마 에 무언가를 받쳐서 고개를 기대어 놓거나 고개를 약간 들어서 목이 뻐근하지 않은 각도에 두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자세를 보통 5분 정도 유지하는데 초보자의 경우 2분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시고 조금씩 숙련이 되면 자세를 유지하는 시간을 조금씩 더 길게 하셔도 좋습니다. 조금 더 유지하실 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춰두고 자세를 더 유지한 후에 빠져나오시고 자세에서 빠져나올 때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고개가 제일 마지막에 올라오게 양손을 골반 뒤 바닥에 짚고 잠시 휴식하며 자세의 반동을 느낍니다. 허리나 옆구리에서의 뻐근한 느낌, 다리에서 얼얼한 감각이 흘러서 지나갑니다. 이제 반대쪽 왼다리를 뻗고 오른무릎을 밖으로 접어서 열어준 뒤 펴진 왼다리를 향해 몸을 숙여 내려갑니다. 무릎 아래에 담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담요로를 왼무릎 아래 에 받쳐서 사용합니다. 몸에 힘을 풀고 느슨하게 머무릅니다. 왼 다리의 뒷면, 등과 오른쪽 옆구리, 오른쪽 허리의 시큰한 느낌. 고개를 툭 떨어뜨렸을 때목뒤 근육과 피부가 늘어나는 느낌들. 호흡을 편안히 하면서 자세의 자극 안에 머물러 봅니다. 여러 가지 자극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뻐근했다가 시원해지기도 하고 피부 겉면에서 머물던 자극들이 조금 더몸 안쪽으로 들어가서 느껴지기도 합니다. 반대쪽과 비슷한 시간만큼 유지한 후에 천천히 손으로 바닥을 밀면서 고개가 제일 마지막에 올라오게 빠져나옵니다. 손을 등 뒤에 기대고 쉽니다. 뻐근하거나 시원한 감각들이 지나가는 자리를 느껴봅니다. 이제 등을 대고 누워서 몸을 완전히 이완합니다. 마지막 휴식 자세 사바사나